안녕하세요. 실험하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방금 전 영상 잘 보셨어요? 좌측이 무려 4533 메모리 클럭을 오버클럭한 상태고요. 우측이 3733입니다. 어? 자문이 계신가 아요 영상에 봤을 때요 3733이라고 했던 게 프레임이 좀더잘 나왔던 것 같은데요? 라고 예리하게 질문하신 분도 있을 텐데 재, 제대로 본거 맞습니다. 4533이 좌측입니다. 왜 그런 증상이 발생했을까요? 여러분 저한테 한 번씩 이런 질문 하시잖아요 AMD는 메모리 오버클럭을3600 혹은 왜3733 정도까지밖에 하지 않는 거죠? 라고 물어보신 분들 제가 오늘 그거에 대한 답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과연 음, 이게 인피니티 패브릭이 2대1로 풀리기 때문인데 일단 결론을 알려드릴게요 이 인피니티 패브릭이 풀리더라도 몇 클럭까지 올리면 이득을 볼수 있는가에 대한 거를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드릴 예정이니까 끝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인피니티 패브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인피니티 패브릭은 음 이런 거예요 자 그림을 그립니다 이거 CPU예요 예전에 리사스 누나가 몇 번이나 보여드렸을 텐데 여게 아이오다이라고 하죠 어그 옆에 코어가 있을 거예요 코어는 코어 집합체고 CCD라고 부릅니다 만약에 이게 3900이나 3950이면 은이 CCD가 두 개가 있어요 이 아이오다이 안에 뭐 메모리 컨트롤러 같은 게 들어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메모리 컨트롤러 말고도 그 온도 측정 센서나 이런 게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 코어, 코어가 아닌 부분은 이 안에 다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이거 두 개가 합쳐져 있는데 AMD는 확실하게 떨어져 있어요. 여기 떨어져 있는 것끼리 당연히 신호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연결이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브릿지로 연결돼 있습니다. 이 브릿지가 인피니티 패브릭이고요. 어, 코어끼리도 연결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은 코어 안에 캐시가 있거든요. 이 CCD 구조를 열어서 보시면 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안에 CCS 구조라는 게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이 CCX가 여러분이 아는 코어랑 캐시가 들어있는 애들이에요 중간이 캐시 부분이고 코어가 1, 2, 3, 4, 4개씩 붙어있는 거죠 그래서 총 8코어고요 CCD는 야, 요거 캐시가 있는데 얘도 중간에 캐시가 있을거고 얘도 중간에 캐시가 있을거 아니에요 이 캐시를 아낌없이 다같이 쓰기 위해서는 이거 두개도 연결이 필요할텐데 직접적인 연결되어 있는게 아니라 이 인피니티 패브릭을 통해서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여튼, 저 인피니티 패브릭은 모든 쪽에 다 연관, 연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IO 끼리 연결이나, 캐시 끼리 연결이나, 코어 끼리 연결. 신호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인피니티 패브릭을 무조건 지나야 될 거고, 이 인피니티 패브릭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당연히 시스템의, CPU의 전체적인 성능이 향상이 될 겁니다. 이해하셨죠? 꽤나 중요한 겁니다. 다리 역할을 한다. 간단히 여기까지 설명할게요. 더설명게 있긴 하지만 복잡하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보고 넘어갑시다. 근데 저 인피니티 패브릭이 그게 있어요. 속도 제약이 있어요. 무작정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보통 1900까지 속도 제약이 걸려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 1900을 넘어가면 은 음... 인피니티 패브릭이 더 이상 이클럭 위로 오버를 할 수가 없다고 라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마진폭이 1900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AMD에서도 표로 보여줬었는데 3733 여기 시점이 레이턴시가 가장 낮은 시점이라고 했어요 메모리 클럭이 3733인데 메모리는 DDR 메모리 맨 앞에 D가 W죠 양쪽으로 신호를 주고 받기 때문에 3733일 때 실제 클럭은 얼마죠 1866일 겁니다 이 1866이 인피니티 패브릭 클릭이 되는거죠 한계치가 여기고 여기 선 하나 더 그어놨어요 잘 보일지 모르는데 이 미세한 선이 1900입니다 그래서 매우 비싼 메인보드 일부에서는 어, 메모리가 3800까지가 인피니티 패브릭이랑 1대1 동기화가 되는겁니다 이해하셨어요? 1900에 한계까지 다 땡겨지는 보드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 3733인 1866 까지입니다. 여튼, 한 개는, 둘 중에 한 거예요. 1866이거나, 1900이거나, 인피니티 패브릭 한 개. 이거 넘어가는데, 메모리, 메모리 보고 더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우리가 수동으로 조절할 수도 없고, 자동으로 2대1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어떻게 되냐? 잘 보세요. 여기, 이게, 메모리, 2 2 6 1로 적혔죠? 곱하기 2하면, 얼마예요? 4500이 넘는 클럭이에요. 4533인데, 이게, 보시다시피 MB 프리킹샤 적혀있는게 이게 인피니티 패브리하고 똑같은 클럭을 보여주는 거예요.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어요. 클럭이 4000인데 얘는 1131인가 이렇게 나오죠. 1대1 동계화 풀리고 2대1이 됐다는 겁니다. 이거 수동으로 더 올릴 수 없나요? 제가 먼지 세워보다 안 올라가더라고요. 어 결국은 한계수치인 1900을 넘어가게 되면 무조건 풀리게 돼 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꽤나 중력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그 브릿지 속도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인피니티 패의 속도가 절반 수준으로 1900에서 1100 혹은 1000으로 줄어들게 되겠죠 4000 클랙이면 1000이 되는 거예요 어, 줄어들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렸을 거예요 제 유튜브 영상 중에 있는데 음, 이거죠 젠램 OC 2666, 3200, 3600, 3, 4000 똑같은 램타일 때 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1대1이 유지되는게 2666, 3200, 4000까지는 1대1 유지되다가 어... 제가 지금 거꾸로 적었는데 아... 똑바로 적은 면 맞네 4000부터는 2대1로 바뀌어요 3600까지는 1대1이고 보시다시피 1대1, 2대1 풀리는게 어떻게 돼요? 클락이 무려 400이나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면에서 지게 되죠 이겼는게 하나도 없어요 배그, 3타로, 디비전 전부다 이 4000클럭인 놈이 집니다 메모리 오버클럭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MPD 패브릭 속도가 1800에서 1000으로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AMD는 제가 말씀드리는거요램오버를 3600까지 하거나 3733까지 하라 어, 일부 보드가 3800 들어간다 했지만 여러분 쓰시는 보드 대부분 안 들어간다 보시는게 맞아요 그래서 3733까지가 한계점이라고 보시고 오버클럭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보여준 영상은 어떻게 될까요? 잘 보세요. 오늘은 그 3733에서 4533으로 오버클럭 했잖아요. 그러니까 1대1 한계치인 3733 그리고 내 메모리 오버 한계치였던 4533까지 이만큼 올리면 은 그제서야 배그를 빼고는 거의 격차가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고클럭 오버클럭을 제대로 어, 3733보다 좋겠으려면 얼마까지 올려야 되겠어요? 적어도 4500, 4600 이상을 올려야 비슷할거고 더 빠른 체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4800, 5000이 정도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다시피 5000이나 2000대는 일반적인 메모리는 택도 없는 소리고 어, 아주 고급 메인보드에 뭐 질소 냉각을 해야 겨우겨우 들어가는 수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제가 비싼 메모리를 굳이 살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는 거예요. 아니면 고클로버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오늘 요거 실험해보기 위해서 보드에만 거의 60만원 돈에 가까운 50몇만원 썼어요. 거기다가 에 추가적으로 메모리에 또한 40만원 또 썼단 말이에요. 100만원 투자했는데 이거 효율 생각보다 별로죠? 그냥 삼성 메모리에 뭐 10몇만원짜리 보드 써도 3600이나 3733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젠2는 굳이 메모리 고클로 오버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결론 지어보자면 이거예요. 디렘, 그리고 아이오다이, 캐시, 코어끼리는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연결 구조 중에 특히 아이오와 캐시 사이는 인피니티 패브로 연결되어 있다. 혹은 코어와 코어끼리 연결할 때도 인피니티 패브를 통하게 되어 있다. 첫 번째. 근데이 인피니티 패브릭이 여러분이 메모리를 그, 3800 이상 오버클럭을 하게 되면은 1대1에서 2대1로 풀리면서 속도가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게임의 성능이 메모리 오버했을 때 인텔비피에 낮은 주 이유는 결국은 이 IPC는 동일하다고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이 연결 구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더더욱 제가 레모업을 했을 때 과연 인피니티 패브릭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어떤 시점에서부터 레모업한 것이 효과를 보는가에 대해서 오늘 실험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결론은 그겁니다. 4800 넘어가야 효과가 있을 것 같다. 3600, 아니 3533에서도 좀 부족했다. 3733보다. 결국, 시도하지 말자.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고클릭, 고클럭 메모리 오버를 시도하기보다 그냥 3733에서 램타이밍을 조여서 쓰시는 걸 가장 추천드립니다. 진짜 메모리 고클럭 오베에 쓰실 거면 그냥 AMD 보지 말고 인텔로넘어가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 오늘 간단한 실험이었고요. 내용은 조금 길긴 했지만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돈을 좀 투자한 만큼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고 다음번 2부로 인텔은 그럼 과연 메모리 클럭을 4400까지 올렸을 때 얼마나 프레임이 증가하는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